이쪽, 아래부분쪽터 이렇게 멋진 펄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 멋있는 머리가 될것 같아요 맘프로TV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머리를 감고 나온 바로 직후의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볼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입니다. 오늘 제 머리꼬리 말이 아니죠. 지금 막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고 난 상태입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이렇게 축쳐져 있어요. 항상 이 머리 뿌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보이시나요? 예스 뷰티 고데기입니다. 이 고데기는 다이렉트 고데기라고도 하고 뿌리 볼륨 고데기라고도 하고 아이아가라 고데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제조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구매한 이 제품 예스 뷰티 이 고데기가 전문가용이고 이게 약간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무료배송으로 36,6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쿠팡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쿠팡에서 샀습니다. 이거 모델명은 예스 yes 뷰티 YB2700 다이렉트 고데기입니다. 여기 안에는 별게 안 들어있어요. 고데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고데기 안쪽이 보이시나요? 이 안쪽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있어요. 제가 머리가 좀 얇은 편이고 머리숱이 원래 어릴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조금씩 조금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나면 머리가 척 붙어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볼륨이 이렇게 뿡긋하게 있어야지 좀더 예쁜 것 같은데 볼륨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고 이거를 좀 개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서 뿌리 볼륨도 해봤고 머리 말릴 때 찬바람으로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말리면 머리 볼륨이 산다고 해서 그렇게도 말려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뿌리 볼륨 고데기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할 수는 없어서 짜잔! 고데기를 했어요. 근데 컬이 끝에 생기긴 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딱 붙어있지 않나요? 그쵸? 이거를 바로 이 고데기로 축 죽은 제 머리 볼륨을 살려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온오프가 있어요. 이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오프가 되고 위로 올리면 온이 됩니다. 지금 여기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80도부터 30도 단위로 있어요. 110도, 140도, 170도, 200도 그래서 80도부터 200도까지 30도 단위로 조절을 할수 있는데 200도는 머리가 상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보통 170도 정도로 두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온도가 다 가열이 됐던 거예요. 얘를 다시 200도로 올리면 파란색 불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가열 중이라는 거라서 아직 200도에 도달을 하기 전엔 파란색으로 나오고 200도에 도달하면 빨간색이 됩니다. 저는 200도를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170도로 그러면 이 고데기는 이미 170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불이 켜집니다. 이걸로 제가 제 죽어있는 머리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 해주실 때는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고 약간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바로 아랫부분을 이런 미용 집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위로 올려주이 부분을 이 부분을 살짝 너무 어, 많이씩 잡죠. 그리고 이 앞부분은 하면 티가 많이 나서 이 뒷부분만 이만큼 정도를 잡습니다. 이렇게 얇게 볼륨 고데기를 안쪽 깊숙히 넣어서 꾹 눌러서 3초를 세줍니다. 1, 2, 3. 이렇게 넣으면 <웃음> 머리가 이렇게 멋있어져요. 멋있는 웨이브를 줄수 있어요. 이 아래를 한번더 해주면 조금 넓게 볼륨을 줄수 있습니다. 1, 2, 3. 그러면 멋있는 볼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벌써 이렇게 딱 보면 볼륨이 살아나지 않았나요? 이 아래 에한번더 잡아주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아래부분한번더 한층 더 볼륨을 줘볼게요 1초, 2초, 3초 1초, 2초, 3초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딱한두 단계 정도만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머리를 내리면 훨씬 더 볼륨이 생겼죠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리를 만져서 살짝 튀어나온 부분 전 여기 이쪽이 좀 튀어나온 요 근데 보이죠? 이쪽이 튀어나왔고 이 아랫부분이 많이 눌려있어서 튀어나온 부분 쪽으로 머리를 잡아주고요 이 아랫부분은 살짝 잡아서 3초 1초 1초, 3초 아래부분도 1초, 1초, 2초, 3초 그러면 또 이렇게 멋진 컬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보이는 곳에 이걸 사용하시면 진짜 멋있는 머리가 될것 같아요 한번분에 다시 올리고 그아래부분에도 해줘야 되니까 자, 고 눌러서 1초, 2초, 3초 아래도 1초, 2초 근데 이쪽은 여기에 비해서 가르마를 제가 여기서 탔기 때문에 머리가 여기 아무래도 수시더 적을 거 아니에요? 이 아랫부분도 한번더 잡아줄게요 근데 이게 한번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좀 욕심나더라고요 나중에 집에서는 머리 전체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이렇게 아랫부분까지 하고 스피를 빼주면 볼륨이 좀확 살아났죠 짜잔! 머리 볼륨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뿌리 볼륨 다이렉트 고데기를 이용해서 머리 안쪽을 멋있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볼륨이 엄청 살아났죠 훨씬 볼륨이 많아진 머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뿌리 볼륨 고데기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예스 t 티 뿌리 볼륨 고데기를 처음 구입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볼륨을 줄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번 써보고 나서는 이거 진짜 필수템이 됐어요. 아침마다 진짜 편해요. 머리 말리고, 열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얘도 열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볼륨이 생겨요, 머리에. 그래서, 이 뿌리볼륨 고데기는 진짜 지금은 필수품이 됐고, 제가 이걸 써본 결과, 강추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연예인들도 머리 볼륨 살릴 때이 고데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뿌리 볼륨 고데기가 좀더 저렴이 버전도 있는데, 그냥 원조를 사고 싶어서 저는 예스 뷰티 거를 구입을 하였고요. 가격도 36,600원이면 크게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륨이 살아난 해프로 고데기 리뷰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오빠 <응? 웃음> 내가 멋있게 만들어줄까? 어? <웃음> 어? 어? 어. 멋있게 만들어줄게. 어. 멋있어지고 싶지? 내가 진짜 멋있게 만들어줄까? <웃음> 왜? 이상하게 될거 같지? 이렇게 머리가 짧은데 뭐 고데기를 한다고? 한번 해 볼까? 응. <웃음> 남자도 에이. 하나? 네. 응. 어, 가 한번 해 줄게. 오빠 이거 하고 응. 맨날 회사 이거 하고 가고 싶어. 말도 안 돼. 아, 뭐야, 이게? <웃음> 이멋멋있는거 맞아? <웃음> 어 <웃음> 아니 이거 머리 머리 탔잖아 너무 아니야 이맛 아니야 무슨있어이 맛이 너무 어이 맛이 너무 원래어이 맛이 너무 감있어이맛 어, 우리가 완전 개털이 되는데. <웃음> 아니 이게 그런 느낌인 거야. 어, 개털? 어 비탈 느낌. 뚜 음, <웃음> <뜨거운데? 웃음> 좀 멋있어. 아 뜨거. 근데 나는... <웃음> 정수리가 뜨거운데? 괜찮은 거야? 약간 흑인 느낌 지좀 멋있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옛날에 그 가수 휘성 알아? 어. 안 되나요 그럴 때. 어. 눈 감아야지 쇼미 더 머니 맘에 들어? 이게 끝이야? 응 어, 별론데? <웃음> 귀여운데? 응. 귀엽다 오빠 앞으로 그래? 어, 이렇게 찍고 번... 찍을까? 아니 <웃음> 이렇게 하고 찍을까? 아, 너무 귀여워 아 근데 귀엽다 랩 요, 붙이기, 빡치기 붙이기, 빡치기 야, yeah, 잠만 Show me t h 돈 주세요. 귀여워.